원래 탐은 못생긴 순으로 잘하는 거 알아요 미친게. 아 여길 투표를 하네 아니 여기 이 조합에 투표를 한다고? 블레임님 내가 해야겠네, 팟. 내가 해야 돼. 원래 탑은 못생긴 순으로 잘하는 거 알아요? 어, 못생긴 순으로 잘해요, 탑은. 잘생긴 형들 잘 못해. 어디 가서 맞아본 적 없잖아. 귀여워. 나는 왜 이래, 이거. <놀람> 초공격적으로 하네? 음, 초공격적으로 하는데, 그냥? 여기, 아니. 어? 아, 앞서 연습 많이 하셨는데? 됐나요? 느낌이 다르네. 와우! 아, 리마. 리마, 풀아, 까움 되거든 소기 개꿀 들 말했잖아 못생길수도 잘한다고 탑은 아톰나이스 안타셔야 합시다 이 라인만 그래서 갱단하면 아무것도 어디서나 아, 찾았다 아이 각도 좀못 맞추는데 나. 와 이걸 피? 대고도. 정신 박힌 놈이면 뛰었겠지만. 라인 타요 니마. 아 미녀 너무 많은데. 열심히 정리해봅시다 너무 세게 나갔다 아 에타빌 앞서 나가세요 가자 랭커를 향하여 좀좀 해야겠는데 또 엄마 집 못잡아 저, 내가, 당, 할 리가 없지. 난 라인전 잘는 잘해서 이런 거각안 나와요. 아, 어, 아, 어, 어, 어, 아, 진짜, 이런 거안 나와요, 잘. 그냥 약간 도박 두는데? 좀 막혔는데? 어우, 씨. 상대 멘탈 갈렸다. 어. 저쪽 원딜도 잘하는 사람인데. 저렇게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해 주고, 요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말했잖아 얼굴 반비례한다고 내가 뭐라 했어 얼굴 반비례한다 했지 아파용 딸뽀 아파요 정리해주세요 알리어요알리어요아 저거 내건데 좀 서운하다 좀 서운하다 진짜 <웃음> 인간적으로 초식계 있어? <웃음> 아 그만 쫓아와 이 변태야 이 변태 엔타이 좋아요 알려줄 사람? 피했거든? 좋아요 1분 뒤면 서렌 나오니까 아 뭐 나가 줘야 되냐 이거